응.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위진 남북조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열심히 일기를 했었죠. 그죠? 자 동아시아에서는 기원을 전후한 시기에서부터 7, 8세기까지 농경민, 및 유목민 할것 없이 모두 대규모의 인구이동을 경험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향은 대체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형태였고요. 이러이러한 이러, 이러 원인들이 인간의 원래 살던 지역을 살기 힘들었기 만들었기 때문에 좀더 살기 좋은 지역을 찾아서 이동하게 되었다는 라 것이었는데 그런 곳에도 원래 살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 사이에 갈등 같은 것들이 빚어지게 되면서 이 인쪽이 남고 진쪽이 또다시 떠나게 되면서 인구의 이동은 2차 3차에 걸쳐서 연쇄적인 이동을 유발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새로운 외교관계가 세워지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각각 따로따로 살던 종족들의 융합이라든지 서로 다른 문화의 교류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이동하면 문화가 함께 이동한다 라는 이런 이야기도 수업시간에 했었죠. 그죠? 음. 자 지난 시간에 이걸 그 위진 남북조시대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후한이 위촉으로 분열되었다가 서진에 의해서 재통일이 되었는데 3세기경에 연평균 기온이 급격하게 저어하면서 북쪽에서 흉노선비저갈강족 5개의 유목민족이 급격하게 남아하면서 화북지역을 장악하고 거기에 16개 정도의 나라를 세웠으니 우리는 그 시대를 5호 16국 시대라고 한다고 라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원래 화북에 살던 한족들은 강남으로 내려와서 새롭게 동진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었었는데 5호 16국은 나중에 북위에 의해서 통일이 되었다가 동이 서유로 바뀌고 북제 북주로 바뀌었다가 수나라에 의해서 재통일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한편 남쪽에서는 동진이 송제 양진으로 연속적으로 왕조의 교체가 이루어지다가 이 역시 수나라에 의해서 통일이 되면서 수나라는 후한이 분열되고 난 이후에 대략 300년 동안의 분열기를 끝을 내고 재통일에 성공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위진 남북조시대 라고 한다라는 것 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죠. 기억이 나나요? 네. 예. 자, 그러면서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같이 한번 살펴보았었고 이런 내용들을 함께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한반도에서 있었던 인구이동, 그리고 일본으로의 인구이동, 그리고 화국에서의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강남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인구이동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여러가지 변화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현씨, 음. 잘 있었죠? 음.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선생님이 파란색 네모 상자 안에 넣어놓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고구려와 백제의 건국과 관련되어 있는 전설들, 이야기들 여러 가지를 선생님이 간단하게 편집을 해서 도식적으로 넣어놓은 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신화고 전설이고 하다 보니까 좀 스토리가 많이 꼬여요.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어요. 어근데 그런 것들을 대충 선생님이 인구 이동과 관련해서 정리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부여라는 나라는 하늘신의 아들인 하늘을 다시는 천재, 황제의 아들인 해무수라는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운 나라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해부르다라는 썰도 있고 아니면 은 해부르는 해무수에 의해서 쫓겨난 사람이다 라는 여러가지 버전이 있는데 아무튼 그 뒤에 이어서 해부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자 부여의 왕이었던 해부르는 아들이 없어서 누가다가 죽으면 그 다음에 왕을 할까 하고 고민이 많았는데 어느 날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 바임이 이 해서 금색빛이 새어 나오는 걸 봅니다 어 이거 뭐야 바위 들어봐 라고 해서 바위를 들어봤더니 그 아래에서 금두꺼비처럼 생긴 산의 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야 이거는 하늘이 나의 내려주기 아이야 라고 하서그 금두꺼비처럼 생긴 아이를 데려가서 왕자로 삼고 후대의 왕이 되었으니 그가 바로 금두꺼비왕 금와왕이 되겠습니다 음. 자. 또이 금허왕이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 강가에서 슬피 울고 있는 여인을 발견해 당신은 누구고 여기서 왜 울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강의 신 하백의 딸 유화라고 하는 사람인데 하늘의 아들인 해모수하고 하룻밤 사랑을 나누고 임신을 하게 됐는데 아빠가 결혼도 안하고 임신을 했다고 나를 쫓아내서 여기서 울고 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양한 버전이 있고 전설이고 신화다 보니까 스토리가 좀 꼬여요. 갑자기 해모수가 등장을 해. 음. 아무튼 이 유아 부인을 불쌍히 여겨 금화왕이 왕궁으로 데려왔는데 그 유아 부인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낳기는 낳았는데 사람을 낳은 게 아니라 커다란 알을 낳았어요, 여기서. 어? 아니, 인간이 알을 낳다니, 어떻게 이런 기이 나, 기이한 일이 다 있을까? 깨버려! 라고 해서 망치로 깨려고 했는데, 아무리 두드려도 안 깨지더라. 그래서 재수 없으니까 버려라! 해서 버렸더니, 동물들이 와서 알을 감싸주고, 새들이 날아와서 알을 품어주더라. 야, 이거 보통 알이 아닌구나. 다시 가져와! 라고 해서 유아부인 옆에 놔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기에서 활을 잘 쏘는 사내 아이가 태어났으니, 그의 이름이 바로 주몽이었다라는 이런 얘기가 전해지지요. 아마도 고구려의 건국의 정당성 내지는 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그런 어떤 이야기들로 꾸며진 것 같아요. 자그뒤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마왕의 아들이었던 대소가 주몽이 활을 잘 쏘고 친구들도 많고 인기가 나라리 높아지자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제거하려 하였다. 그러자 주몽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이끌고 탈출하여 남쪽으로 내려와서 졸본 지역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 그 나라가 바로 고구려였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음. 주몽이 진짜로 아래서 태어나는지 어쨌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부여 내부에서 그렇죠 지배층 내부에 어떠한 갈등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죠 그러면서 아마도 그 갈등에서 밀린 쪽이 남쪽으로 이동하였다는 것이고 부여에서 내려온 사람들에 의해서 고구려라 나라가 세워졌구나 라는 사실 정도는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구려는 부여에서 내려온 주몽집단에 의해서 기원전 1세기경에 압록강 중류지역에서 성립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토창민과 결합하여 성립된 국가이나라는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고구려의 왕이 되었던 주몽에게 어느 날한 청년이 찾아옵니다. 너는 누구야? 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유리라는 사람인데 사실은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뭘 보고 너를 아들이라고 믿어야 되지? 라고 물어보자 유리라는 청년이 품 안에서 부러진 칼의 반쪽을 꺼냅니다.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찾아가서 이거를 증표로 내밀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해요. 주몽은 자기가 부여에서 도망쳐서 내려올 때 임신하고 있었던 부인에게 나중에 이것을 증표로 나를 찾아오게 하시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차고 있던 칼을 부러뜨려가지고 반 쪽을 줬다고 해요. 그래서 가지고 있었던 칼의 반쪽하고 맞춰 보니까 땅을 다 떨어지더라. 아, 네가 내 아들이 맞구나. 너, 나 다음에 왕 해라고 해서 그 뒤에 유리가 왕에 오르니 그가 바로 유리왕이었다. 라고 전해집니다. 그러자 이 고구려에 와서 주몽이 낳은 두 명의 아들 온조와 비류는 아. 어, 비류 비류는 비류는 아 우리가 왕이 되긴 글렀구나 그럼 우리도 아버지처럼 남쪽으로 내려가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보자 라고 해서 남쪽으로 떠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온조가 한강유역에 정착을 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 그 나라가 바로 무엇이었다 백제였다 라는 이런 이야기가 또 전해져 내려오고 있지요 이것도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수 있는 역사적 사실은 무엇일까 마찬가지로 고구려 내부에서 어떠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아마도 부여에서 이동해온 부여 계통의 주민과 원래 졸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집단 사이의 갈등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토착민 계열의 사람들이 그 정치적인 갈등에 져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 그 나라가 백제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후에 백제는 충청도 전라도 지역에 있었던 많은 연맹 왕국들 조그마한 나라들이었던. 마한 세력들을 하나하나 둘씩 흡수해 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한반도 남부지역을 지배하는 백제로 성장하게 되었다고 라 합니다. 자, 설화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추측해 볼수 있다고 했는데 왜 추측에 불과한 이야기를 교과서에 실었을까? 사실은 이것을 뒷받침해 줄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있죠. 예를 들자면 예를 이것에 예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이 고구려의 장군총, 장수왕의 무덤으로 추정이 되는 것이고요 오른쪽이 서울, 롯데월드, 바로 옆에 있는 석천동 고분군 가운데 하나인 돌무지 무덤입니다. 근초 고왕의 무덤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음. 수학여행 이런 데 가면 안 되나? 아니요. 안 돼? 이 옆에 롯데월드 있다니까? 어, 어. 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 보러 갑니다. 라고 하면서 계획서 상에는 이런 데다 딱 올려놓는 거지. 네. 어, 그리고 거기 살짝 보고서는 바로 롯데월드로 틀어가지고 노는 거야. 괜찮지 않을까? 아니 사실 수학여행 대부분 우리 학교 이제 강원도나 아니면 지금 전라도나 아니면 제주도로 많이 가는데 그런 데는 정말 역사의 불모지란 말이지 별로 볼게 없어 역사적으로는 역사적으로 볼려면 서울 경기를 가야 이런 것도 볼수 있단 말이야 솔직히 멀리... 어그렇지 서울 경기 가깝잖아 그치 음.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선생님이랑 같이 서울 경기지역에 이런 의미있는 유적지도 한번 둘러보고 바로 옆에 롯데월드가서 노는게 좀더 좋지 않을까? 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는데 내일 네, 우리 담임시간때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음. 아무튼 봅시다. 국력에 따라서 무덤의 사이즈는 좀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만 은 만드는 방식을 보면 은 완전히 동일한 방식에 의해서 만들어졌음을 알 수가 있어요. 돌을 차곡차곡 쌓아서 1층, 2층, 3층 이런 식으로 하나씩 올라가는 형식으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돌을 쌓은 뒤에 맨 위에는 흙으로 덮어서 봉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세워져 있는 이 커다란 돌멩이들 기대서 세워놨잖아 그지? 여기도 보면 뒤로 크기는 작지만은 그런 식으로 기대놓은 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일한 문화를 가진 집단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밖에 볼수 없는 것이죠. 음. 이것을 통해서 백제는 고구려 계통의 사람들이 내려와서 세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음. 그래서 유적지를 보고 하는 것이 꽤나 중요한 일이에요. 글자에 불과한 것들이 실제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뒷받침이 되는 거죠. 음.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신라 가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한 무제의 정복활동의 결과로 고조선이 멸망하게 되었고 한나라는 거기에 4개의 군현을 설치하여 직접 지배하였다. 우리는 그것을 한사군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리고 원래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고구려의 지배를 탐탁치 않아하여 저항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자, 그 고조선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고조선 사람들의 일부가 한반도 남부로 이동한 것으로 보여요.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고조선은 위만 조선 때부터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였다고 라 이야기를 하였잖아요. 그래서 고조선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그 철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 한반도 남부로 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주민들과 경주 지역의 토착민들이 결합이 되어서 신라 건국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들 가운데 이쪽 변한 지역으로 이동했던 철기 이주민들 낙동강 하류 지역의 토착민들과 결합하여 가야와 연합하여 발전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예요 음. 뒤에서도 몇번더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이 가야가 있었던 변한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로부터 철이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철기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철 생산이 무척이나 활발하였고 철을 바탕으로 일본이나 주변 국가들과 무역을 하면서 막강한 경제력을 쌓았던 철기 강국으로 발전하기도 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또한 한사군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죠. 한무제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난 이후에 나온 태운 4개의 군현입니다.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하면 은 오늘날에는 별로 품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인식을 하지만 과거에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뛰어난 문화와 기술을 가진 지역이 어디였다? 중국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중국에서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게 되게 중요했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나라가 직접 지배하고 있었던 이 한사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있었던 한반도나 만주의 주변 지역보다 수준 높은 기술과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실제로 그와 관련된 유물들을 보면은 당시의 주변 국가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기술로 만들어진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토착민들의 저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군현이 어디였냐면 바로 낭랑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어디에 있었을까? 사람들마다 조금씩 생각은 다릅니다. 민족주의 사학자들 그러니까 뭐라 좀 이러면 해도 될까 죄송하지만 어 약간 국뽕이 좀 들어가신 역사학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의 중심지가 여 고조선의 중심지가 여기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기도 해요 북한 쪽에서는 여기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기는 하는데 남한에서는 대동강 유역 평양 주변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낙랑과 관련된 유물이 가장 많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음. 자. 어쨌든 이 남랑이라고 하는 수준 높은 기술과 문화를 가진 지역을 고구려가 정복을 하게 되면서 이후에 고구려의 발전에 기여하게도 되기는 하는데요. 이 고구려에 의해서 남랑이 멸망을 하자 그 유민중의 일부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백제나 가야연맹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왜? 수준 높은 문화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이해됐나요? 네 그렇게 발전을 이룬 가야인들 가운데 또 일부는 철기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왜 일본으로 이동하면서 두 지역 간의 철기를 바탕으로 한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도 하였다고 라 합니다. 뒤에서 보겠지만 은 실제로 가야에서 생산되었던 것과 똑같은 철기가 일본 지역에서도 많이 발견이 되어 아둘 사이에 철기 교역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는 유물들이 훗날 뒤에 가서 우리들이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음. 자 그래서 만주와 한반도에서의 이동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봤어요. 자 어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죠, 그죠? 인구 이동의 방향은 대체로 어디에서 어느 방향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부여에서 고구려로, 고구려에서 백제로, 낙랑에서 신라 가야로 이동하는 모습들 볼 수가 있었네요, 그죠? 인구가 이동하면 무엇이 같이 이동한다? 문화 가 함께 이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여기서 여기로 여기서 여기로 이동한 사람들에 의해서 우수한 문화가 함께 이동하게 됨에 따라 국가가 확립하고 발전하는데 영향을 주었구나라는 사실도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볼 수가 있네요, 그죠? 음. 또뭐 2차 3차에 걸쳐서 연쇄적인 이동이 이루어졌다라는 것도 함께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네. 자 그다음 일본 열도로의 이동 보도록 합시다. 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기 좋게 만드나요? 더욱더 살기 힘들게 만드나요? 네. 살기 힘들게 만듭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1학년 때 한국사 시간에 배웠다시피 삼국시대는 어땠나요? 그렇죠. 한강 유역을 둘러싸고 굉장히 치열하게 전쟁이 전개가 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전쟁을 피해서 많은 사람들 가야 백제 고구려 신라 할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이동하였다? 전쟁이 없는 일본 열도로 이동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신라에 의해서 삼국이 통일되고 난 이후에 백제나 고구려에 살던 사람들이 신라의 지배를 피하여 일본 열도로 이주하기도 하였습니다. 뒤에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삼국 가운데 일본 에게 가장 외교적으로 활발하게 접근하면서 그들과 끈끈한 관계를 세운 나라는 어디였냐면 바로 백제라는 나라였어요. 여러가지 유물들을 보나 혹은 지역에 남아있는 지명들을 보나 혹은 문화적인 어떤 것들을 보나 백제와 외의 관계는 상당히 긴밀하였음을 알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왜는 백제에게 백제는 왜에게 서로 많은 도움을 주고받는 역사적 사실들이 또 뒤에 나오게 될 거예요 일단은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한편 이 한반도에서 삼국시대가 전개되고 있을 때 중국은 무슨 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위진 남북조시대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난 시간에 배웠다 시피 위진 남북조시대도 전쟁이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살기가 좋았다 나빴다 나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중국에 살고 있었던 한족들 역시 한반도를 거쳐서 일본 열도로 이주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만은 인간이 이동하면 무엇이랑 같이 이동한다 우와. 문화가 함께 이동한다. 자, 그래서, 일본은 사실 바다라고 하는 자연적 장벽에 맞춰서, 막혀서 중국으로부터 선진문물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비교적 늦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하지만 이 시기에 일본 열도로 건너간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새로운 선진문물들이 전파되고 이것은 일본의 국가의 성립과 발전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 그때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도, 외인이라고 해요. 한자로 건널 도자에 일본 외자, 사람인 자를 써서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이란 뜻에서 도외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도레인이라고 해요. 레자는 한자로 무슨 레자가까 올레. 올레자죠. 그죠 일본으로 온 사람들이니까 건너온 사람이란 뜻에서 도레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어느 쪽이나 상관없습니다. 이들에 의해서 선진 문물이 전파가 되면서 국가의 성립과 발전에 기여하였다. 그러면서 야마토 정권이라고 하는 일본 최초의 통일 국가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그 전에 일본에 관련해서 배운 나라는 야마타이국이었어요. 기억나나요? 히미코 여왕이 지배하는 야마타이국이 30여 개의 소국을 연합하였고 위나라에 가서 친위 외방이라고 하는 도장을 받아왔다.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죠? 자, 그거는. 야마타이국을 중심으로 30여개의 작은 나라들이 연합을 이룬 국가에 불과했다. 하지만 야마타이국의 경우에는 그런 어떤 연합국가가 아니라 하나로 뭉쳐진 통일된 국가였다라는 거. 어떤 게더 발전의 형태인가요? 연합국가와 통일국가 중에? 음. 당연히 통일국가예요. 그죠 연합국가에서 통일국가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이 도레인 또는 도웨인들이 전한 선진 문물의 영향력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세기 전반쯤 가게 되면은 야마토 지방 및그 주변의 호족들이 연합하여 야마토 정권을 성립하게 된다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에 의해서 선진 문물이 전파가 되고요 여기가 야마토 지방이에요 야마토 지방을 중심으로 점차 힘을 키운 이 야마토 정권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주변에 있는 힘이 있는 세력들 지방 호족들을 하나 둘씩 자기 편으로 만들거나 정복해 나가면서 점차점차 점차 그 영토를 넓혀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세기 후반경에 가게 되면은 큐슈 북부지역에서부터 간사이 지방까지의 호족들을 복속시키는 강력한 고대국가로 점차 성장해 나가게 되었다. 그래서 국가의 성립과 발전이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늦었던 일본도 이제 점차점차 국가다운 모습을 갖추어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되셨나요? 네. 네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음. 이렇게 해서 우리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걸쳐서 중국에서 만주와 한반도에서 그리고 일본으로 가는 인구의 이동의 사례들에 대해서 쭉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구의 이동이 그 지역에서는 어떠한 일들을 또 일으키게 되었는지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음, 이 카드 그림은 별 의미 없어요. 많이 본 카드죠 그죠 어 융합 정책이라고 하는 거를 설명하려고 그림을 열심히 구글에서 찾았는데 이런 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도 이거라도 놓자 해가지고 일단은 집어넣어 놨습니다 어선생님은 이런 거안 가지고 놀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많이 가지고 놀았나요 어뭐 그런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는데 어 뭐였지 되게 웃긴 거 봤는데 음. DC 인사이드 유희한 갤러리 어 거기에서 뭔가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거나 뭔가 응.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면은 뭐라 그러지 그거? 듀얼 어? 어? 듀얼? 월 어, 맞아 듀얼 어 무조건 듀얼을 떠가지고 이긴 사람은 말을 따르게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 어, 그래서 이 갤러리를 없애려면은 어, 듀얼을 해가지고 이겨라 뭐 이런 거막 나오던데 응. 재밌나 봐? 자 아무튼 봅시다 어, 대규모 인구의 이동이 있고 난 이후에는 원래부터 거기에 살던 사람들과 그리고 새롭게 이주해온 사람들 사이에서의 갈등 같은 것들이 빚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또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이주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또 다른 이주 정권이 들어오게 되면 그들과도 마찬가지로 전쟁이나 정복 주도권 다툼 같은 것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이지역에 한정된 자원을 차지할 것인가, 누가 이 지역의 주도권을 장악할 것인가를 놓고 집단 간의 갈등이 벌어지기도 한. 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러한 어떤 새로운 집단들 간의 갈등의 원인들 가운데 가장 크고도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원래 살던 토착민과 새롭게 들어온 이주민 사이에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이 상당히 심각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이 심했던 지역은 어디였을까? 그것은 바로 화북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원래 여기 살고 있던 사람들은 농경 민족이었는데, 3세기경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어? 5호라는. 어떤 사람들? 유목민이 들어왔어요. 그죠 이들 사이의 문화적 차이가 무척이나 컸기 때문에 심각한 갈등을 겪었다. 그래서 이러한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는 둘 사이의 문화적 차이를 없애고 하나로 뭉치기 위한, 융합시키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였다. 그래야 정권이 안정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잘 이해가 안될 수도 있는데 선생님은 살면서 굉장히 뼈로 느꼈던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이 있어요. 언제 하냐면은 음. 결혼 초였어요. 음. 선생님은 치약은 당연히 끝에서부터 밀어서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치약 쌀때 끝에서부터 밀어 자르는 건 상식 아니야? 사람이면 이렇게 해야지. 어찌 사람을 탈을 쓰고 치약을 중간에서부터 짤 수가 있지? 어,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야 치약 완벽하게 깔끔하게 쓸수 있는 거야 초등학교 때다 배우잖아요 그런 거. 어, 근데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왠거 치약을 중간에서부터 짜는 거야. 너무 놀라서아 진짜 세상에 이런 사람이 말로만 들었는 진짜로 있구나 라고 해가지고 어몇번몇번 몇번 이렇게 계속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 짜놓고 어, 자꾸 얘기하니까 와이프도 이제 열 받은 거지 어, 남자 새끼가 치사하게 고작 치약 짜는 거 가지고 맨날 이렇게 잔소리를 해야 되겠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도 오랫동안 참아왔잖아. 거지. 나도 열 받아가지고 야 니네 엄마가 치약 이따식으로 짜라고 가르쳤냐 라고 이렇게 어, 받았죠. 그랬더니 남자가 어, 진짜 치약 짜는 거 가지고 패드립까지 친다면서 막 이렇게 싸웠던 기억이 나네요. 또뭐 있었지? 그아 휴지 휴지 그니까 내가 똥 싸고 휴지를 썼어, 그지 그리고 휴지가 다 떨어졌어. 그러면 은 마지막에 쓴사람을 새로 휴지 끼워놔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죠그게 사람으로서의 도리잖아, 그지 그거 안 하는 게 어떻게 사람이야? 어, 아무튼 사람으로서 자기가 휴지 다 쓰면 그다음에 채워놔야 되는데 내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몇번 급하게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볼일 다 보고 난 다음에 휴지를 찾는 휴지가 없는 거야. 둘이 사는데 분명히 다른 사람이 볼일 보고 휴지 다 쓰고 안 채워놓은 거지. 그래서 그것도 너 이거 왜 이렇게 하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와이프가뭐라 그러느냐? 야, 똥 싸기 전에 휴지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살펴보는 게 상식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 또 그것 때문에 그리고 또 많이 들 어, 싸웠던 기억이 나네요. 음. 사실 같은 국가에서, 같은 문화권에서, 같은 교육을 받고 잘한 사람들도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이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죠그사랑에서 만난 사회라고 할지라도 이런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을 겪는단 말이지. 음. 그런데 당시에 농경민과 유목민은 어떠했을까? 아마도 서로가 서로를 인간으로 인식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죠? 어떻게 저렇게 살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심했던 것이고 나라가 망하고 세워지기를 반복하면서 5호 16국 시대 이런 것이 거,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죠 자, 그 5호가 세운 북조들의 경우에는 특히나 이러한 어떤 민족 간의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맞춰주는 게 좋을까? 지배층은 누구예요? 오호입니다. 5호. 피지배층이 한족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세우 나라를 세운 곳은 어디예요? 화북지방이에요. 그죠? 원래 농사를 짓는 지역에 세운 나라입니다. 그죠? 그리고 유목민족의 경우에는 인구가 많지 않아요. 반대로 농경민족의 한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 화북이라고 하는 농경지방의 절대 다수의 한족들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누가 누구에게 맞춰줄 필요가 있었다? 그렇죠. 오호가 한족의 문화에 맞출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무엇을 추진하느냐? 오호는 유목민족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고 한족처럼 되고자 합니다. 그게 바로 오호의 한족화 추진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호족과 한족 사이의 융합을 추진했다라고 해서 호한 융합 정책이라고도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그럼 어떤 식으로 융합을 추진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하다보면은 돼요. 요즘에는 선생님도 문득 치약을 중간에서부터 짜고 있는 날을 가끔씩 발견하기도 합니다. 아 그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리고 요즘에는 화장실에 갔을 때 휴지가 떨어지는 날 들이 별로 없어. 그래도 한 10년 가까이 넘게 살다 보니까 어, 그렇게 서로서로 융합이 이루어지기는 하더라고요 음. 자. 이호한융합정책을 가장 성공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추진한 나라는 바로 북위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북위라는 나라 가운데 효문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정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갔어요. 자 봅시다.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이라고 했어. 저 사람은 우리랑 다른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느끼지? 어떤 거? 예를 들자면 저 사람 우리나라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야 라고 뭘 보면 알아요? 언어. 언어를 보면 알고 생김새 보면 알고 또? 옷 차이 보면 다 알죠? 또? 이름이 다르다는 거알수 있죠? 그죠? 또뭐 있을까요? 피부색. 음, 아, 피부색, 그죠? 생김새. 이런 것들이 달라서 쟤네는 우리랑 달라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지, 그지?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똑같이 맞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효 문제는요, 호복의 착용은 금지시켜요. 호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유목민족의 복장입니다. 유목민족의 복장이에요. 어떤 게 특징이냐면은, 바지통이 넓을까, 좁을까? 네, 좁아요 말 타야 되기 때문에 바지의 통이 좁습니다 그리고 상의가 하의를 덮는 형태 지금 나처럼 상의가 하의를 덮는 형태로 착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한족들이 있던 옷들은 어떤 옷이었느냐 반대입니다 바지통이 넓어요 하의가 상의를 덮어서 이렇게 묶는 형태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되겠다 옷의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한다 지금부터 호복 오랑케이옷이라고 하는데 유목민족의 옷 입지 말고 무슨 옷 입어라? 한족들의 옷을 입어라 라고 했던 겁니다. 음, 그럴 수 있어요. 두 번째, 동성간 혼인을 금지시켰습니다. 동성간 혼인을 금지했다는 건뭔 말이냐? 유목민족들은개이가 많았다는 소린가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동성은 남자 남자 여자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같은 성씨를 말하는 겁니다. 김씨끼리. 이씨끼리 박씨끼리 혼인을 금지시켰다라는 거예요. 자 원래 농경민족들은 동성 간의 혼인을 하는 것 굉장히 금기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근친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또는 동성동봉 간의 결혼은 금지되어 있다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죠? 어, 우리나라는 현재 법적으로 아마 어, 8촌인가요? 네, 8촌 이내면은 결혼은안 되는 걸로 어, 알고 있어요. 일본은 조금 달라요. 일본은 사촌끼리도 결혼은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던데 형제만 아니면 된다고 하는데 아무튼 농경민족들의 경우에는 땅에 붙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은 성씨면 혈연적으로 가까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혈연적으로 가까운 사람들끼리 결혼하다 보면 은 어, 유전적인 질병이나 기형 이런 것들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아마 농경민족은 동성 간의 혼인을 대단히 금기시했던 것으로 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유목민족들의 결혼에는 무엇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은 성씨라고 해도 사실 혈연적으로 가까울 가능성이 매우 낮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동성간의 혼인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농경 민족들이 보기에는 어 저런 야만인들 어떻게 동성끼리 같이 결혼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거 못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음. 또 이름이 달라요. 이름 전부 다 한족 스타일로 바꿔라고 이야기를 해. 효 문제 본인부터 먼저 바꿉니다. 자신은 원래 탁발씨였어요. 성이 탁발이어서 었 그래서 탁발괭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중국식 성인 원씨로 개명을 합니다. 그래서 원괭이 되죠. 그리고 성비족의 언어 사용하지마. 지금부터 전부 다 한족의 언어 씁시다. 라고 해서 한족의 언어를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게 뭐냐. 옷차림이라든지 결혼풍습이라든지 이름 언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한족 스타일로 바꿨어요. 하지만 여전히 바 바뀌지 않는 건 무엇이었을까? 어, 생김 그렇죠 외모예요 그래서 그렇죠? 피부색이라든지 뭐 어떤 유전적인 그런 특징들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무엇이에요? 결혼하는 겁니다 2대, 3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한족이랑 결혼하고 결혼하나 보면 어떻게 되겠어? 그렇죠. 나중에는 결국에는 똑같은 생김새가 되어버리고 말겠죠. 그죠 그래서 한족과의 결혼을 장려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점차점차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을 없앨 수가 있었던 것이다 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또한 한족들을 관리로 선발하고요. 수도를 로양, 낙양으로 천도합니다. 관리로 선발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들을 지배층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들에게 신분 상승의 기회, 출세의 기회를 주었다. 권력의 일부를 나누어 주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을 또 지배치, 지배체제로서 어, 받아들일 수 있었다 라는 것이고요 자 수도를 어디에서 어디로 옮기냐면 원래 북유의 수도는 평성이었어 우리 지난번에 혹시 기억나나요? 평성이라고 한 거? 독특하고 그죠? 한고조 유방이 싸워서 어, 한고조 유방이 패한 데가 바로 이 평성의 치 평성이라는 곳이었어요. 그죠? 원래 북위는 유목 지역에서 자리 잡고 성장한 나라였다고. 그런데 수도를 낙양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여기는 후한 위진의 수도였던 곳이에요. 유목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버리고 완전히 한족화된 국가 농경 국가로서의 변신을 시도하였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을 한 끝에 결국 북조에서는 한족과 호족 사이의 문화적 차이를 없앰으로써 융합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국가를 안정시키고 국력이 강화되면서 북조계통의 왕조였던 수 나라가 남북조를 통일하는 이러한 업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 바로 민족 간의 융합의 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다 평가해 볼 수가 있다는 라 것이죠 따라서 민족 간의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때는 어, 글로벌화된 시대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단일 민족 아니죠. 그죠? 이미 예전에 우리는 진작부터 다민족 국가가 됐어요. 그죠? 음.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조금 인종차별도 좀 심하고 그죠? 어, 우리 원래 부타 살고 있었던 한민족이 아닌 사람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으로 같이 이식을 안 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그죠? 안타까운 모습인데 이런 역사적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도 가급적이면 잘 융합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쪽으로 우리가 좀 어, 현명하게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펼쳐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선비족만 성공했을까? 다른 애들은 안 했을까 시도를? 했겠죠 근데 성공하지 못했겠죠 왜 그랬을까요? 쉬울까 저게?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나라 핵폭탄이 여러 발 떨어져가지고 살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다같이 핵폭탄의 위협이 없는 아프리카로 가자고 라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 다같이 배랑 비행기를 타가지고 아프리카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원래 살고 있어도 아프리카 원주민하고 언어가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옷차림이 달라가지고 갈등을 빚게 되었어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프리카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 지금부터 아프리카 원주민들과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아프리카의 언어를 사용하고 아프리카 사람들의 옷을 입고 그들과 결혼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 대통령 죽일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들 되게 하기 싫었을 것 같지. 그렇지? 어, 이때도 아마도 거의 그 정도 수준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정말로 강력한 의지로 추진했기 때문에 그 아마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고요. 또 하루 아침에 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꽤나 오랜 시간을 걸렸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어려운 일을 해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고 라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넘어가도 되나요? 네. 자, 북조에서 이런 일이 있는 동안, 남조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남조에서도요 워낙 중국이 땅덩어리가 큰 나라다 보니까 화북에서 온 이주민과 강남의 토착민 사이에 같은 한족이라고 할지라도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들 사이에서도 융합이 이루어지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데요 그것보다 좀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이주민들에 의해서 강남지방의 개발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난번에 선생님이 이야기했어요 이 강남지방 같은 경우에는 워낙 날씨가 따뜻하고 물도 풍부해서 농경이 굉장히 잘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변농사가 최초로 이루어지기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기억이 나나요? 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느냐? 사실 물이 적당히 있어야지 농사를 짓는데 물이 많아도 너무 많은 게 문제였어요. 논 물론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늪지라고 이야기했지만 를 그래도 사람이 살라면은 좀 땅을 밟고 다닐 수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그죠? 네, 자 그래서 지나치게 물이 많았던 게문제다 지금 이 창작강 주변에 보면 수많은 지류들이 있어 여기 물 진짜 많아요 비도 되게 많이 오고요 그래서 여기를 사람이 사는 지역으로 바꾸고 농사를 더잘 짓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강을 통해서 들어오는 물을 좀 막고 물이 지나치게 많은 땅에서는 물을 좀 빼내고 하는 이런 어떤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두 가지가 필요해요 강물을 막고 물 빼내고 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노동력이 충분해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었느냐? 화북에서 내려온 인구가 확보해 주었던 것이죠. 두 번째, 그런 걸 하려면 기술이 있어야 돼요. 자, 이 화북 사람들의 경우에는 강남 사람들에 비해서 우수한 선진적인 토목기술. 토목기술이 뭔지는 나와 있어요. 토목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황어강은 사실 범람이 굉장히 잦은 지역이야 홍수가 되게 자주 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황호강 주변에 살던 사람들은 옛날부터 강물을 막고 물을 조절하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강남지역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그 기술을 바탕으로 강남지방을 개발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지나치게 많았던 강남지역에 물의 양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게 되면서 원래부터 농사짓기 좋았던 이 지역에서 농사가 더잘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원래는 이전까지는 화북지역, 황어강 유역이 강남에 비해서 농업 생산력이 더 많았는데 이런 개발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부터는 이 지역의 경제력이 농업 생산력이 화북지역을 압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중국의 경제 중심지로 점차점차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되셨나요? 음. 자 그래서 위진 남북조 시대가 끝이 나고 수당에 의해서 통일이 됩니다. 자 수나라 남북조 시대를 통일하고 요 율령 체제를 정비합니다. 뒤에 따로 율령이라는 단어 하나가 또 따로 있어요. 자세하게 배울 텐데요. 유교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중앙 집권적 법과 제도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통치 체제가 바로 율령 체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고구려 백제 신라가 도입했다고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죠 백제는 소수리, 아, 고구려 소수림왕 때, 백제는 고유왕 때, 신라는 법흥왕 때, 율령을 바꾸어 있다 뭐 이런거 들어봤잖아 그지 그유령이 바로 이 율령이 되겠습니다 자 또한 수나라는 대운하를건설했고요 여러차례 고구려를 침공하기도 했습니다 대운하란 무엇이냐? 운화가 뭔가요 운화? 그렇죠 인공적으로 만들어준 물길이에요. 그렇죠? 육지를 파가지고 배가 달릴 수 있게 인공적으로 만들어준 물길이 운하입니다. 그 사이즈가 큰 것이 바로 대운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대운하는 왜 만들 필요가 있었느냐.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화북의 한족들이 강남으로 내려가서 강남지역이 개발되면서 여기가 경제중심지로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수나라는 북조에서 나온 나라였기 때문에 수도는 여기에 있었어요. 한편 위진남북조 시대의 분열과 혼란을 틈타 주변에 국가와 민족이 성장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누구였냐면은 여기 있었던 고구려였던 것이죠. 고구려가 굉장히 강력한 세력이었기 때문에 순환하는 그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해서 많은 숫자의 군대를 북쪽에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었느냐. 쌀을 먹어야 될 사람들 어디 많이 사는데? 북쪽에 많이 사는데 쌀은 어디서 많이 생산이 돼요? 남쪽에서 많은 생산이 되요 그죠? 자 오늘날처럼 교통수단이 뛰어난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쌀과 같이 무거운 것들이 효과적으로 운반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뭐였습니까? 바로? 배 배죠 배로 운반을 해야 됩니다 자그런데 중국에 가면 전부 다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요? 서에서 동으로 서에서 동으로 서에서 동으로 흘렀나에요 쌀을 어디에서 어디로 운반해야 되는데 남에서 북으로 운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강이랑 강 사이, 강이랑 강 사이 뚫어가지고 운하를 만들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쌀을 이렇게 운반하는 대운하를 건설했던 을 겁니다. 나름 필요했던 일이다. 또 강력해진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해서 또 혹은 고구려를 없애기 위해서 고구려를 침공하는 일 나름 수나라 입장에서는 필요한 일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다만 그것이 성공했으면 모르겠는데 우리 배웠죠 그죠. 고구려의 침략을 어, 진짜 수나라의 침략 고구려가 막아내잖아요 그죠. 게다가 대운하를 만들어 들어가는 비용 역시나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대운나 건설하고 고구려 침공하고 실패하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국력이 크게 악화가 됩니다. 그리고 견디나 못한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수나라는 중국을 통일한 지 37년 만에 멸망을 하게 되고요. 이후에 이연이라는 사람이 새롭게 당나라를 당 건국하게 되었다는 라 겁니다. <웃음> 아이고 끝나가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음. 자, 당나라는요. 수나라가 정비한 윤령체제를 완성시킵니다. 뒤에 가서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굉장히 뛰어난 통치체제를 만들게 되어 그러면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요.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비단길, 실크로드나 혹은 바다를 통해서 가는 바닷길을 통해서 국제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도 한 나라였어요. 뭐 자세하게 설명할 건 없는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은 이런 겁니다. 사실 한족들은요. 다른 민족들과의 교류를 별로 썩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자기들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수나라나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조상이 누구냐? 5호거든요 비교적 개방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었거든 음, 그러다보니 국제교류에 대해서도 굉장히 개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고구려 여전히 위협적인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이 여러 차례 또 고구려를 침공하게 합니다만은 어, 성공하지는 못하게 되죠 이후에 당나라는 수나라의 우수한 통치체제를 계승하면서 세계 최고의 선진국 강대국으로 발전을 나가게 되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뒤에 가서 다시 살펴보게 될 것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자 동아시아 역사를 쭉 보다 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다고 랬어요 그건 바로 무엇이었나요? 중국이 분열되었을 때 주변 국가와 민족이 성장하게 되는데 중국이 통일되면은 그렇죠. 주변 국가와 민족에 대해서 개입하고 간섭하고 통제하려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자위진 남북조 시대를 거치면서 고구려 같은 나라들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수나라 당나라 같이 중국을 통일한 나라들의 경우에는 원래 한족들이 살고 있었던 중국 이외의 지역까지도 지배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돌골, 어, 옛날엔잘 나왔는데 지금 많은 내용이 빠졌어요. 돌궐투르키예 터키인들의 조상인 유목민족이에요. 음. 골고족과 전쟁을 하면서 중앙아시아 지역을 진출하기도 하고요. 수차례 고구려의 침공에 실패하자 결국에는 무엇이 맺어지게 됩니까? 신라와의 동맹. 나당 동맹을 맺고 신라 삼국 통일 전쟁에 개입을 하면서 결국에는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죠? 중국이 통일되자 그 주변 지역까지도 지배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 우리가 앞으로 차차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됐나요? 네. 네. 자, 이 다음 부분은 이제 어, 한반도와 관주로 넘어가게 되는데 또 다른 이야기니까 이거는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 하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오늘 수업 내용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어, 알림 설정까지 많이들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